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뭐금붕어라든지 잉어 이런 친구가 아니라 바로 연못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이쁜 비단잉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황금색깔도 있고 빨간색깔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온 곳은 그 비단잉어가 무려 수천에서 수억원 비싸면 20억원까지 되는 그런 비단잉어를 양식하는 양어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료광고 아니고요 여기인데 제가 오늘 촬영 협조를 요청했는데 흔쾌히 해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정말 비싸고 화려한 친구들이 있을건데 한번 들어가서 왜 키우는지 얼마 정도 되는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네, 안성 비단잉어 대표 이태현입니다. 아 정말 반갑습니다. 네. 와 여기 사무실 들어왔는데 네. 분위기가 물씬 여기 딱 풍기네요. 벌써 와 이게 상장도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. 네. 지금 보면은 비단잉어 성어부이 표창장에다가 이제 수료증 뭐 등등 있는데. 이런 겁니다. 비단잉어 심사 에서 심사위원. 아 심사위원도 하고 오신 거예요? 네. 와 비단잉어가 여러분들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색감이 뭔가 이렇게 증서 같은 것 같은데 대표님 이게 뭐예요? 여기에 생산증명서라고 써 있는데요. 이 비단잉어 혈통서죠. 그러니까 어떤 양어장에서 언제 생산이 돼서 네. 당시 크기가 얼마 어떤지 그런 것들이 자세히 적혀 있는 혈통서입니다. 와 진짜 그렇구나. 여러분들 이게 아무래도 어, 굉장히 고가. 고가이기도 하고 여기에 출처라고 하는거죠 음, 사람들도 태어나면 출생 아, 그산이인 그렇죠. 그 300... 뭐 맞아요 등록증. 맞아요 그런거죠 네. 아~~ <웃음> 대표님 여기 아이는 그 관상어박람회 때그 1억원? 아 품질이 아 맞아요? 아 이게 대표님이 사육하고 계던 아이를 제가 생산해내서 이제 키우고 있는 거죠. 아마 아... 국내에서 제일 큰 개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또 이곳 저곳에 가면 하얀 색깔도 보고 하는데 저만한 아이들은 좀 처음 보거든요. 확실히 다릅니다. 이게 진짜 저 만약에 야외에다 키울 수 있는 수조 같은 거 있으면은 넣어놓고 그냥 앉아서 보고 커피만 커피만 먹고 있어도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. 얘도 진짜 이뻐요 걔는 작년 네. 강남에서 해수부 장관상 한 소아 3색입니다 와 대표님이 상은 거의 이제 일본에서 가셔도 국내에서도 확실히 탑클라스 <웃음> 그러면 대표님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 이제 분양가 몇 천만원에서 1억원 되잖아요 그 여기에 아이들은 그럼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? 생물을 뭐 돈으로 딱 한산해서 말하기가 쉬는 일은 아닌데아 정해져 있진 않은 네, 거군요 그, 뭐 최소 그래도 여기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뭐 90cm 다 가까이 되는 애들이고 네. 워낙 작품성도 있고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런 홍백들 지금 보이는 것들은 이제 최소 5천만 원 되는 거고 수화 삼색 이런 거는 지금 1 4천만 원 그리고 이제 제일 큰게 있어요 거의 1 0 m 네. 가까이 되는 것. 뭐 1억 이상, 뭐, 사실 부르는 게 가격이죠. 그 해수부 장관님 상까지 네, 받은 뭐. 아이니까. 저게 이제 우리 그 사실 회원 곡이에요. 이민 대상이 팔는 곡이고. 아무래도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양어장으로 알고 있는데, 그 대표님도 직접 여기 품종들을 번식을 하고 계시는 거겠네요. 이제 좋은 개체를 계속 생산하는기 위해서. 좋은 종어들 계속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 생산하는 개추들하고 동일한 개추들로 제가 생산하고 있어요 아 혹시 양어장도 혹시 탐방이 될까요? 아 예, 지금 예, 있어야 예, 예. 양어장 오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버터플라이 코이 플래티넘 버터플라이 아 플래티넘. 플래티넘 버터플라이인데 제가 계량을 해가지고 그냥 플래티넘 몸이 하얀 건데요 이 하얀 거 위에 이제 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가리는 것들이 있어요. 어? 아 그러네요. 저게 은린이라고 은색 빈을 은민이라고 하는데, 거기 이제 제가 계량을 해가지고 국내선 또 저만 또 판매를 하고 있는 개체. 이름까지 지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와, 이런 점이 참 특이해요. 막 군붕어라든지 잉어들은 계량을 되게 잘 하십니다. 오, 우 와, 와, 애들 따라오는 거 봐. 오리나 병아리 새끼가 엄마 따라가듯이 애들이 쑹앙 몰려버리네요. 근 네,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것들. 아니나 오천 원짜리. 아 정말요? 오천만 원짜리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. 네. 오천 원짜리도 있고. 아유 강아지 마냥 원네 애들아. 우와. 여여 여. 해오리 어, 돌아요. 회전 해오리. <웃음> 재작년에 생산한 것들하고 작년에 생산한 것들도 같이 또 키우고 는 하우스가 또 있어요 아 엄청 규모가 크군요 예, 여기 이제 가 사업장이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지금 이제 17년 된 사업장이고 이제 재작년에 다시 이제 만든 사업장이 또따로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우스인데 와 이거 신기하다 은색깔 약간 이거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색깔 되게 특이해요 이런거는 이제 오치바 오치바 종류라 그래가지고 흰색하고 네. 거기에 갈색이 섞여있는 도착이 돼요 와 외력 포인트가 확실히 있어요 이게 이게 말로 이제 영상으로 전해지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<웃음> 얘네 뭐야 야 누가 보면은 어? 물이 없는 줄알다야아 실제로 해외 가면 이제 맥이랑 이런 애 양어장 가면 애들이 멈춰 먹겠다고 이렇게 오잖아요 얘네들도 비슷하네요 우와, 저 여과기도 되게 특이하네요. 이 바닥에 있는, 이 바닥에도 다 여과기가 있는 거고요. 보조 역할하는 여과저 혹시 모래 여과기인가요? 비슷한 구조인데, 이제, 이제, 다른 여과기. 아, 그래가지고. 아는 척 실패.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, 저기 아까 굉장히 고가종의 품종에서 나온 새끼들인 거예요? 그렇죠. 거기서 이제 나온 새티들이 고 10% 안에 드는 체들인데 10% 안에서도 이제 등급이 일반용, 고급용, 전문가용 네. 전문가용은 이제 0.1% 안에 드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전문가용입니다 여기는 뭔가 좀더 차분한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크기가 좀더 크고 좀 전에 보신 애들하고 같은 라인인데도 훨씬 더 크고 더 예쁜 애들이죠 비단 잉어 자체가 지금 이게 보면은 색감이 약간 삼색 들어간 아이들 보면은 약간 일본 같은 연상이 될 정도로 좀 색감이 특이합니다 와 확실히 여, 여러분들 잉어들은 제가 알기로는 용존산수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그냥 집에서 작은 수조에 기르시는 분들은 잉어 키우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잉어는 좀 규모있게 키우시는게 좋고 그리고 새로운 곳입니다 여기는 엄청 푹해요 네 여기 좀더 작은 아이들 이제 키우는 하우스라서 온도가 네. 좀더 높고 뭐야! <웃음> 안녕! 네. 아유 안녕! 대표님! 네. 그 잉어의 천적 아닙니까? <웃음> 얘는 새끼 때부터 제가 키우는데 아파트에서 살다가 지금 양화장 오는데 여기 이제 할머니예요. 아이고 1 5 살이 넘으는데 얘는 밥만 먹어요. 아오 대표님의 색다른 생물이 발견됐습니다. 바로 오란다인가요? 아 이게 금붕어들은 이제 오란다 뭐 네. 난치 해가지고 아. 비단이어 키우다 보니까. 금붕어들도 귀여워서 제가 취미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제 또뭐 원하신 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있고요 네, 다양한 금붕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수입도 하고 있어요 와 수입! 금붕어, 잉어로는 야 아이고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끼 있는 거저 집에서 이끼 제거 아예 안 하거든요 물생활하면 필수템이에요 여러분 이끼가 있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일로 와라 호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또한 10분 정도 거리에 또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. 우와, 여기도 양어 양식 양어장인 거예요. 봄에 치어들 새끼 받아서 가을까지 키우는 장소. 와,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?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이나 생산나은들 급이 있다 그랬잖아요. 전문가급들을 겨울에 이제 따로 특별히 키우는 장소요 전문가급이요? <웃음> 왜? 알았어 알았어 관심 안 준다고 대표님은 그러면 1년에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하시는 걸까요? 저는 1년에 한 2만마리 정도 이제 최종 선별 된게한 2만마리 정도 되는 거를 최종 선별이요? 와... 아마 개체수가 엄청... 아유 내 얼굴 보고 깜짝 놀랐고 개체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 이 유지 비용도 밥값만 해도 엄청 날것 같아요 <웃음>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를 또 판매도 하고 제가 먹이는 이렇게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<웃음> 어 일단 수입하는 것만 위험해요. <웃음> 와 대박입니다. 아까 그큰 아이들의 새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. <웃음> 어, 일반 금붕어가 아니고 동그란 우리가 지금 비단이어 키우는 사람들이대장을 하는. 하면... 동서 저만 산서 하는 거 있어요. 식물도 재배를 많이 하시네요. 와 참고로 여기는 어 이게 손님분들이 안 오는 약간 비공개는 아니지만 노출이 많이 안된 곳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보시기 전에 제 영상 보시면 대략 좀 아실 수 있습니다. 우와 귀여워. 볼록한 올챙이 같네. 오와 네. 귀여워. 타마사바 일본말로 타마사바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네. 이제 고슬사바라고 하는 건데요. 네. 이게 네. 이제 상당히 인기가 많죠. 어 실제로 보면 되게 이뻐요. 비단이하고 같이 키울 수도 있고. 네. 왜냐하면 그, 그 꼬리가 외꼬리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비단이하고 먹이 사는 일치지도 않고 상당히 네. 건강한 개체이돼요 와 오늘 대표님 정말 눈호강 했는데요 와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진짜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수천만원에서 억대 단위의 비단잉어를 지금 양식하고 계속 키우고 계시잖아요 십몇 년 동안 근데 아마 역사상 제일 비싸게 혹시 분양된 대표님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얼마 정도가 됐었을까요? 제일 비싸게 분양된 거는 이제 일본에서 경매를 매년 하거든요? 1천에 네. 경매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2017년, 18년 정도에 사카이안 어장이 홍백 S-레전드라는 이름을 가진 홍백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23억 아! 경매에 납치된 거예요 23억이요? 23억. 네. 진짜요? 그 당시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죠 진짜 얼마나 이쁘면 그 그거... 얼마나 이쁘면은 그게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. 그리고 저기 달려가 보면은. 와저저 저 친구예요. 엄청 진하네요. 그 빨간 색깔이. 그렇죠. 일단 사이즈 자체가 아, 사이즈 이 사이즈예요. 사이즈도 실제 사이즈. 아 진짜요? 실제 사이즈가요. 비단잉어가 이지이 정도 사이즈까지 큰 거는 어마어마한 개체 자체도 유전적으로 좋아야 되고 키우는 환경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큰거든요 요거는 1m, 1m 20? 아니 1m 7cm 정도 될까요? 아, 1m 7? 그리고 대표님, 저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. 아까 얘기하시다가 약간 작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, 이 작품성이라면은 이게 보는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. 뭐, 그러면은 보는 기준을 하자면은 세미나를 열어야 될것 같은데, <웃음>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말을 해드리면, 제가 최근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책자를 했어요 마침 이제 최근에 발행이 돼서 그걸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은 백지라고 생각하면은 하얀 쪽이라고 생각하면은 홍문이가 예를 들뭐 이렇게 <웃음>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아 이런 기준들이 그리고 적어. 이 홍문이 네. 자체가 너무 이렇게 적거나 네. 너무 많으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 아...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너무 많으면 네, 많으면 어떤 그림이 안 보이는 거고 네. 너무 적으면 또좀 서운하고 이것만 아... 우선 가장 이것만 알려드리고 싶고 이상한 거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.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? 오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좀 했지만 이정도일줄 몰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아쉽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안된거 같아요 무튼 이렇게 고가종의 아름다운 이 비단잉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양식을 하고 분양하는 곳이 있다는 라거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